아니, 여기도 군나니까 엄마 어디 갔어? 네? 엄마랑 누나 어디 갔어? 응, 저거 본가 봐. 얘는 왜 염두색이야? 어려서 그래, 새끼라서. 아 얘들아, 얘들아, 얘들이 얘들아, 얘들아, 야 여보, 여보, 여기 모르겠어, 뭔지. 아싸, 이거 하나. 천하시는거 있으세요? 뭔지 알아야지. 이런 건 얼마예요? 얘는요 8만. 응. 8만 원이요? 근데 뭐 세, 사육 네, 뭐, 색, 색, 세팅 가자면 은 제대로 길리실 거면, 렉서 같은 데다 길리셔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그냥, 보통의 집에서 길리실 거면, 한 19만 원. 어, 그 정도? 그렇게 네. 많아요. 근데 얘는 되는 애들이니까, 네? 재테크가 되는 애들이니까, 재테크가 되는 애들이니까, 어, 얘는 색깔마다 가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구배를 시켰는데 색깔이 특이하게 나왔다, 몇백만 원까지 뛰니까 아. 근데 또 매니아들은 그거 사니까 얘네들을 따뜻하게 키워야 되네 애들이죠? 네, 그렇죠 네, 그거 필요 없는 애들도 보여드릴게요 아, 아니, 다음에 한번 아, 올게요 네. 네. 네, 한번 보고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아, 이게 금짜이라니까 아, 여태까지 이있다 우리가 필요하면 관할을 해야고 언제 나오는지 확인할 수있는게 되죠? 이이다 앵무새래. 이거 그거잖아. 체인스라쿠터, 엘체인데. 체스라쿠터 음 엘체인데. 아, 예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얘네는 코도 똑바로하지 않아 작은 애들 로보이 나도 처음에 알았으면 저걸 찍었을 텐데 몰랐어요. 아, 유세 지금 대하는거 같은데. 이라하 그래도 이렇게 한 거죠? 아니, 아 네? 음? 음? 뭐 사진으로. 발요 아. 맞그러안돼아 열쇠오, 골고루. <놀람> <놀람> 우리 허물한 <웃음> 미성공 <미친> 태양열대 <거>. 어, <웃음> 야쟤는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나오지도 않네 야 내가 키우는거야 똑같은 종이야 근데 왜 이렇게 그거는 키우는 환경에 따라 조금 달라져 자고 있네? 그러눈 뜨지 않아? 가까이 가야 돼. 어떤가요? 어. 눈이 안 보이나봐. 아니야. 자, 고 자는 거야, 지금. 응. 와, 희귀 동물 반대. 다왕밖에 안 나와있네. 장 이거 하. 응, 이거 부터네는 이거 어항 꾸이는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 들있거든 이런 거다해 놓으면 되게 예뻐 수초 딱 깔아 놓고 진짜 물생활하는 사람들 유목 사온다